굉장히 인정받는 스웨프인데요. <웃음> 네, <선생님>. 네. <웃음>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했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. 비둘기 자세를 꼭 잘하고 아, 싶으시다고 아, 이야기를 맞아요. 하시면서 오셨거든요. 네, 네. 제가 막 허리가 그때 당시 너무 아프다 보니까 네. 어떤 자세 동작하고 허리를 뭔가 썩서하는 동작들이 되게 두려웠고 네. 왜냐면 네. 허리가 조금만해도 아팠었던 기억 때문에 네. 사실 그때 제가 동작하는 게 되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음. 선생님이 그때마다 항상 체크해 주셨어요 비둘기 음. 자세를 하기 위해서 풀어주시고 음. 진짜 정말 금방 음. <웃음> 어, 같은 것도 풀어주시고 이제 손으로도 직접 숙이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물론 운동 이제 유가적인 것도 음. 해주시고 하면서 정말 신기하게 그 순간만큼 그 동작이 정말 돼요. 신기요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 순간만큼은 돼요. 그 그리고 또 다음에 와서 그 동작을 다시 했을 때 물론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다시 몸이 굳었잖아요. 그러면 또 이제 회, 선생님이 또 이제 거 이렇게 열심히 또 풀어주시고 하세요. 그러면 또동작이 돼요. <웃음> 요안요그 네. 그 되는 부분이 처음과 똑같이 계속 풀어주는 게 아니라 처음과는 좀 다르게 풀어주시고 또 처음에 배웠던 동작보다 또 다른 걸 알려주시고 하시면서 되게 다양한 걸 알려주세요. 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이 동작이 된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물론 하나도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수술기 흠도 풀도, 분방적으로 풀고, 근육도 강화하고, 필요한 걸 모든 걸다 복합적으로 다 알려주셔서, 음. 그래서 제가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음.